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 정의의 오른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건졌으며 내가 너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